아주 만족스러워 게임을 하면서 이런 충족감을 느끼는 건 꽤나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충족감을 느꼈던 마지막 게임이 어헤딩 타임이니 그러니까... 음... 어... 한달 만이네요. 생각해보니 별로 오래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이 게임도 꽤나 즐거웠습니다. 세븐빌리언 휴먼즈. 이 게임의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봤을 때 자신이 원숭이 새끼처럼 보이는 장르예요. 이런 류의 게임에는 옥시즌, 나리, 잉클루드, 팩토리오 같은 게임이 있죠. 제가 이 게임을 하기 전에 기대했던 건 코딩을 이용한 방식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었지만 아쉽게도 퍼즐 게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짜놓은 뒤 모든 게 좁대는 걸 지켜보면 자신의 지능을 탓하는 게임인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명령을 짜놓고 실행하고 좁된 뒤 코드를 고치는 것에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의 문제에는 클리어 속도와 최소한의 명령으로 클리어하는 도전 과제가 주어져 있는데 수십 번의 수정 끝에 이것들을 클리어하면 간단한 알고리즘도 한달 넘게 붙잡아서 최적화를 하는 공돌이들의 마음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다음 장면에서 수십 번의 수정을 병신지수로 만들 새로운 기능을 언락하니 다음 성취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지만요. 그렇게 깔끔한 코드들로 게임들을 점점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특이점이 오게 됩니다. 효율 다인족하고 그냥 클리어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아마 수십 번의 수정 끝에 문제 하나를 클리어해봤자 그 문제를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로 만드는 지랄맞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일 거예요. 결국은 휴일 다윈 유당강 넘머로 던져버린 명령들을 그대로 때리박는 하드코딩을 하게 되죠 하드코딩 하드코딩 하하하하 문제는 이러한 하드코딩 또한 나에게 적절한 성실감을 지어줬다는 거죠 다음 문제에 대한 의욕은 나라으로 떨어뜨린다는 게 문제지만요 메탈팀이 게임에 매기는 가격 메탈프라이스는 55,500원입니다